토마호크 한번 또꺼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크 아산지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문찬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용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요거 꿀거예요네 기름이 많이 올라갔고 하,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고생 많으시죠 형님이 스테이크라니 이거 기 아우 나 생각보다 아웃백도 좀 다녀오고 습니다 예. 아, 올리브유를 고기에 좀 발라야 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최기태님께서 올리브유를 좀 발라야 된다는데, 그냥,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아 여기 어떻게 하냐? 큰일났다, 이걸 생각 못했네? 여기 다 안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먹지 뭐! <웃음> 이건 나중에 따로 굽지 뭐! <웃음> 어, 손잡이를 안 익혀 드시는구나, 손잡이는좀더 따로 익혀 먹겠습니다 네. <웃음> 전기그릴팬이 있었는데 버렸어요. <웃음> 저 약간 미디엄 레어를 좋아해갖고. 자, 이제 싹 뒤집어줍니다. 오, 우야 비주얼은, 비주얼은 장난 아니다. 그거 한동이 얼마예요? 원래 5만 5천원인가 그랬는데, 요게 지금 그, 이마트에서, 어, 유통기한 임박으로 할인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5만 5천원짜리 이제 2만 8천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마트에 한 번씩 이다가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겟할수 있는 게꽤 꽤 있어요. 네. 아, 막걸리 맥주 섞어도 그냥 근데 이거 섞어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병에 5만 5천 원이에요. 한 병에 5만 5천 원. 네. 출고가 5만 5천 원. 건니짱 거니짱님, 네, 아우 죽이네요. 아우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이제 기름기를 좀 살짝 빼주고 레스팅을 할겁니다 전혀 안 닦습니다 아 기하가 끼겠어요아 그러면 스테이크 소스도 아 소스 준비했죠? 소스, 여기, 저, 저, 특별한 좀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요게, 굉장히 깊하고 어, 크리미하면서, 살짝 알싸한 느낌도 있는, 예. 마늘, 다진 마늘, 된장, 참기름, 예. 홀그레인 같은데, 아니요, 예. 예, 옛날 된장, 옛날 된장에다가, 예. 회 양념 아닌가요? 아니, 회양념이라니, 이거 스테이크에 먹으면 스테이크 양념이지요. 네. 자, 한번 썰어 봅시다. 레스팅 잘 됐는지. 미디엄 레어 와. 생고기 아닐까요? 안 익었어요. 에이, 에이, 에이, 기분 탓이 기분 탓, 기분 탓, 기분 탓, 예? 기분 탓이 기분 탓 자. 아, 해창 막걸리다다. 쏴쏴 느낌 있게. 아, 아. 오. 고급스러운 거 확실히 느낌 있네. 음 타닫기 타닫기 어? 타닫기 타닫기 어? 음 야 어우 기가 있구요야 음. <웃음> 오소리 감쪽 오세요 오소. 야 침묵의 신님 어서와요 이 아스파르거스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웰던 이건 진짜 미디엄 레어로 구울라 그랬는데 아이 정도면 거의 타다키네 예. 타다키 <웃음> 부드럽고 좋은데 예. 아토마구 이렇게. 와, 아주 아스파라거스는 왜 이렇게 맛있어? 우아하게 우아하겠다 응? 소스 야야 아우, 색깔 보세요, 아유 아우 콜그레인 머스타드인가요? 아니요 된장하고 그또 이게 저, 저, 저 제례식 전통 된장하고요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입니다 와인 아 와인 기가 막힌 거였죠도 해창 에, 라이스 와인 에. 이거 좀 심하게 아니었는데? <웃음> 이거 좀 심하게 아니거든요. 아, 아 괜찮아요. 뭐 생고기도 먹네 뭐. 좋아 아 쏴, 쏴. 박상님 어서 오세요. 아, 이제 걸쭉한 게 진짜 좋아요 막걸리. 음. 야, 이거, 여러분들, 고기 안에 색깔 보시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이제, 뭐, 이게 좀 보시면, 색깔이, 자, 기름층이 해가지고 싹볶여내가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덜 익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자, 자, 덜 익었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이거는 안 익었어요, 네. 덜 익은 게 아니라, 에, 에, 안 익었어요. 아 오, 고아주 아스파라거스 너무 잘익었는데 <웃음> 잡사님 양념장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양념장 비율 요거는 비율을 잘 맞춰야 돼, 여러분들. 에 무한 코리안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된장 대충 한 숟가락요, 마늘 대충 몇쪽 넣고요, 참기름 대충 뭐 이렇게 너무 질지 않게 조금 넣고 싹 섞어주면은 에, 이런 또 고품격했던 코리안 스테이크 소스가 나옵니다 음. 아스파라거스도 기가 막힙니다 자이 기름막은 좀 없애고 아이씨 여기 한번 먹자 아 막걸리 맛 설명 부탁드립니다. 23번째 어, 질문드립니다. 아유, 또, 죄송합니다. 예, 이 막걸리는요, 굉장히 좀걸쭉하면서 음, 어, 굉장히 좀 구수하고 아, 그리고 이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그 맛이, 어...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보다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여거기 같은 깊은 풍미가 쫙 올라와요. 예. 쏴쏴 아, 음 네, 나중에 학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저 안에 살, 고기 살 보이세요? <웃음> 어 성원아 친구야, 저. 아, 네, 살 보이세요? 아... 살 색깔 보이세요, 여기 지금. 빨려 있는데. <웃음> 똥구멍 좀 음. 음. 음. 음. 세요 음. 사스 아 에이스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그 손잡이를 그냥 드시죠? 손잡이는 전혀 안 익혔는데 이거 그냥 암살하려고 그러거 나를 지금? 생고기 안 비리나, 비리지 않습니다 음. 괜찮아요배좀 아프고 말면 돼요 근데 생고기 먹는다고 배가 아프진 않던데? 최영수님 어. 어서 오세요 제이슨 일리님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대님께서 정육인으로서 조금만 더 익혀드세요 홍어인으로서 저는 이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날것잘 먹는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다 여러분들 일단 어. 스포도 가깔 주조장에 가면 판매합니다 아. 따뜻하게 간가요? 이제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음. 형님 오늘 안주 토마호크 하나 끝이에요 내가 네, 뭘 하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여보 짬뽕 좀 시켜줘요 방송 보고 있는 여보 어! 탕수육 그냥 하나 시켜줘요! 탕수육에 짬뽕에 하나 시켜줘! 야내 생고기를 먹으면 먹지아 재워서 와라! 결국 방제가 바뀌는 겁니까? 요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놓치긴 아깝죠? 이거 영상 쓸까요? <웃음> 어! 야 무릎 편펜스 오졌다 무릎으로 잡았어 근데 과그 와중에 이건 진짜 존맛이다 야야야 별이 일로 와 야야 어디 언제 왔어? 야 고기 냄새 맡고 왔어 야 별이 언제 왔어 얘 고기 냄새 맡고 왔네 어 비버 어서 와 자, 음... 타마호크 음... 어, 이제... 에... 예, 카리안 스테이크 사스에... 에... 예, 먹는... 예, 타마호크는 에... 예, 망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먹을 거는 에... 이 카리안 파스타 음... 사용! 이도 좀 보여주세요, 에? 예, 여기, 예... 에... 예. 아, 자자. 아... 짜장에 짬뽕 국물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거 제가봐서맛자라입니다 엄방대님 아 그리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사실 예. 짬뽕 국물 좀 매콤하다. 그러면 더 대박입니다. 어. 아. 아 어우... 역시 양파 아아생수요 면이! 아! 음, 이거 탕수육 느낌인데 옛날 탕수육 느낌 음. 나 그리고! 짜장면에 소주 요거 짜장장 안에 민찌고기랑 요것들이 있어가지고 에. 아아 쏴소 소리 한번 시원하게 들려드릴까요? 아. 맛있는 탕수육에 크, 옛날 탕수육 자 사삭 어. 아 우리 폭풍열차님께서 맥막이 맛있다고 하던데 맥막이요? 맥주, 막걸리? 아 맥주랑 막걸리 이렇게요 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웃음> 아우, 자, 녹화는 여기까지, 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